아, 그리고 저도 이거 한번 해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웃음> 예, 이거는 저희 고객들만을 위해 녹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히터든지 뭐, 독일산 에바스펙커든지 아니면 중국 직구로 여러분께서 구입하신 거든지 아니면 뭐 어떤 히터든지 다 공통 상황이에요. 자,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저희 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은 바로 펌프 고장이에요. 펌프 고장이 제일 많습니다. 에러보러가안 뜨는 경우도 많아요. 이 펌프가 왜 고장이 나냐. 대부분 펌프 고장난 경우는 이거를 작년 겨울에 쓰고 그대로 장착해둔 상태에서 봄, 여름, 가을을 지내신 분들이 그런 경우 심하게 얘기하면 중국산 펌프 같은 경우는 절반이 고장나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냥. 절반까지는 안 되겠죠? 자, 이 펌프, 아, 이거 뜯어봤는데, 지금 뜯어볼 수는 없고요팍 뜯어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 피스톤이에요. 저도 뜯어보니까 회전하는 게 아니라 피스톤이더라구요. 피스톤. 나무 막대기, 금속 막대기, 구리 막대기 같은 게, 탁, 탁, 탁, 탁 움직여요.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필터도, 금속 필터도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봄, 여름, 가을을 겨울 장착하게 되면 이 펌프를 운행하는 도중에 조금씩 기름이 들어갔다가 마르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 물도 튀기고 그러면서 펌프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뜨긴 뛰더라도 아주 살살 뛰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1년 만에 히터를 가동시킬 때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은 에러콜을 무시할게요. 자, 히터 스타트 버튼을 누른다. 그럼 시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60초에서 70초 이후에 펌프가 뜁니다. 직접 펌프가 뛰는지 소리를 들어봐주세요. 자, 펌프가 딱딱 안 뛴다. 펌프 교체. 두 번째, 펌프가 딱딱 뛴다. 그러면은 뛸때 아, 이거 어떤 분들은 업체에서 하셨을 때 투명 기름관 위에 검은색 호수로 연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힘든데 만약에 기름관을 눈으로 볼수 있다면 기름관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펌프가 뛰어도 이쪽에 이물질이 많이 껴가지고 기름이 탁탁 안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 절반은 펌프 교체하면 해결됩니다. 자 그럼 펌프가 뛴다. 그랬을때 두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히터 자 배기, 이쪽이 배기지? 이쪽이 배기에요. 히터, 연료 파이프 먼쪽이 배기에요? 펜 반대쪽이 배기에요. 여기 몸통쪽 이쪽이 배기에요. 이 배기관으로 흰 연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히터를 가동시켰을 때 흰연기가 나오면 연료 공급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흰연기가 나오는 경우가 수리가 가장 힘듭니다 수리 안 돼요 그래서 하다하다가 판매자 연락도 안되고 그래서 히터 버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흰연기가 날때 수리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흔한 흰연기 자, 첫번째 이거 미리 분해해 둔 거예요 점화기를 뺀 상태입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타오바의, 타오바와 디저트 파드잖아요, 이건. 자, 아, 점화기를 뺄수 있는 렌치입니다. 점화기를, 자, 이거를 실리콘 캡을 끝까지 벗기고, 점화기 렌치를 끼워서, 손 떨죠. 원래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죽어버어요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돌려줘 가지고 점막기를 뺍니다. 점막기를 빼면 이 안에 철망이 보여요.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 철사로 만드셔도 돼요. 요만한 철사 가지고 끝에 갈고리처럼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 철망 있는데 철망 빼볼까요? 히터를 이걸 빼고 하자. 더잘 보이게. 빼버릴게요. 더 설명.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빼줍니다. 안 빠지네, 잘. 얘는. 완전히 눌러붙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창피하지만, 아까 거, 빼는 거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건 나중에 날 잡아가지고, 불꽃! 꽂치가지고 완전히 녹여가지고, 빼야될 것 같고요. <웃음> 열풍기로는 안 돼. <되네. 웃음> 자, 이 부분에 이게, 번호입니다번호에서 철망까지 빼줘요. 철망까지 빼주면, 안에 뭐가 보이나? 저 안쪽에 보면, 기름이, 드러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뻔호 안으로요. 이쪽을 청소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기 끓음이 있는 경우인데 이걸 청소 안 해줘도 불 붙는데 상관없어요. 검은 연기만 좀 나겠죠? 흰 연기가 나고 불이 안 붙는다. 가장 핵심은 저 안쪽에 있는 요런 조각들. 저 안쪽에는 아까 히트에서 떼어낸 이게 이제 불완전 연소되고 나면 남은 기름 찌꺼기들이에요. 이게 끼어 있습니다. 여기서 를 보면 대충 조금만 보여요. 찌꺼기들이. 네. 요 안쪽. 요 안쪽을 청소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불이 안 붙을 땐. 어떻게 하면 되냐. 철사로 요런 모양의 갈고리를 만드세요. 만든 다음에 안으로 넣습니다. 안으로 끝까지 넣어요. 끝까지 넣은 다음에 땡기다, 보, 땡기다 보면 걸리는 데가 있어요. 갈구리를 했죠? 거기서 최대한 돌려줘요. 이건 한번 어, 나오죠? 나오는 거 보이나요? 이런 거 기름관을 막고 있는 어, 또 나왔다. 이건 뭐야? 귀 파는 것 같아. <웃음> 귀 파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를 뚫어줍니다. 이게 막혀 있으면 나중에 기름이 이 구멍으로 새기도 해요. 이걸 숨구멍이에요. 막혀가지고 완전히 안되면 그때 기름이 튀어나오 그냥 밖으로 새 버리라고 만든 구멍이에요. 여기로 기름이 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갈고리 가지고 요 조막이 들었는데 안쪽에 푹 집어넣어서 약간 땡기면서 걸리적거리는 부분을 청소를 해주면 청소하기보다는 뚫어주는 거예요. 뚫어주면 어또 나왔어. 이런 찌꺼기들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나 한번 여길 볼까? 보이진 않네 여기선. 안보여 응, 여기선 보이지 않아요. 네, 볼줄아는 보이진 않아. 지금 이 안쪽을 뚫어주면, 자 제가 장담하는데요. 아까 첫 번째 문제가 펌프라고 했죠. 펌프가 고장 나면, 굳이 펌프 뛰는 거 소리 안 들어봐도 알수 있어. 요흰 연기가 안 납니다. 두번째 흰연기가 나는데 불이 안붙는다 그럼 요걸 띄어 가지고요 철사로 갈고리 만들어서 이 구멍을 흡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찌꺼기들을 띄어내면 제가 장담할게요 90% 이상의 확률로 흰연기가 안나면서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원인,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야... 요런 찌꺼기들이 생기는 원인은 연료의 양이 히터 버너 안으로 들어가는 연료량이 공기량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언제 많이 발생하냐 히터 아 그거는 그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흡기관이에요. 흡기관. 전체 펜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랑 상관이 있고요. 여기 히터흡기관이고요. 히터흡기관이 한 히터흡기 배기가 10분만 막히면 여기 다 막혀요. 10분만 막혀도 여기 까맣게 되고 완전히 다 막힙니다. 왜냐면 연료는 계속 들어가는데 공기가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흰 연기가 나고 불이 안 불릴 때는 여기를 청소해준다. 자, 두 번째! 검은 연기가 난다. 검은 연기는 이 안에 그름이 가득 찬 거예요. 이걸 청소해주면 검은 연기가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 중에 제일 수리가 힘든 거. 흰 연기가 나면서 불이 안 붙는 제품에 대한 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 전화가 너무 많이 오거든요. 흰 연기가 나는데 불이 안 붙어요. 이거 딱! 영상 보내드리려고 찍는 거예요. 제가 편하자고 항상. 네, 이상으로 흰 연기가 나면서 불이 안 붙는 히터 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원인이야.